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99th love letter 준비된 사랑 준비된 사랑 I have plans to give you a hope and a future I have plans to give you a hope and a future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좀 여러분 외우기 쉽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영어로 j e r 저 m i a h 죠 어, 99번째 러블레터네요 이제 곧 100번째인데 처음 녹음했던게 어, 엊그제라면 좀 거짓말이고 약간 시간이 지났는데 99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어 준비된 사랑이란는 제목으로 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재밌는 일화를 하나 떠올렸는데요. 어, 제가 이제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굉장히 일을 잘하고 어, 저와 이렇게 잘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저랑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에이스 알바생이 있다는 얘기를 어, 이제 간혹 드렸는데 그 친구가 유일하게 대놓고 제어의 말을 어기는 한 가지 사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 카페에 이제 조금 대형 TV가 있는데 그 리모콘이죠 정확한 영어는 리모트 컨트롤러 라고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리모콘을 TV 앞에 잊어먹고 않게 TV 앞에 두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 카페에서 이제 이벤트 같은 거가 진행되면 이 친구가 리모컨을 자꾸 이제 전화 직원들이 있는 쪽으로 갖다 놓더라고요 예외 없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며칠 전에 대놓고 물어봤어요 어 누구야 이제 제 거의 딸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래 일했던 친구기 때문에 이제 말을 놓는데, 누구야, 너는 진짜 나의 말을 열심히 지키는데, 왜 이렇게 리모컨 위치는, 어, 항상 이렇게 알겠다고 하고, 이벤트만 시작하면 이렇게 너 앞으로 갖다 놓니, 도대체 이유가 궁금하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솔직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한다는 대답이, 어, 제가 컨트롤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모 컨트롤러인데 어, 제가 컨트롤 하고 싶어서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답변인데 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손님들이 와서 막 건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게 싫었나 봐요. 그 친구가 뭐 이해는 충분히 되죠. 예. 어,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뭐, 그게 뭐 그렇게 게뭐그뭐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뭐 앞으로는 뭐 그렇게 해도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어쨌든 이제 저는 왜 그러나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좀 놀리기도 했는데 어너 되게 컨트롤링한 사람이구나. 컨트롤링이 영어로 하면은 되게 뭔가를 어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뭐 이렇게 약간 조크 식으로 했는데 뭐 그거만 봐서는 알 수는 없죠. 어쨌든 어그 집에 TV가 여러가 여러 개가 없는 집에서는 가족이 많을수록 이제 리모컨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를 몇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예상하시겠지만은 뭐 누군가는 같은 시간대 드라마를 보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뭐 스포츠 경기를 보고 싶고 뭐 이렇게 어 TV가 한계일 때 굉장히 난처하겠죠. 둘다 이제 그예 그래서 그런 리모컨 전쟁이 컨트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작은 일에서도 뭔가 자기가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에게 다 있죠. 예.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이 컨트롤한다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어, 인간이 과연 통제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고창한 건 아니고요. 예, 저희 그냥 얄팍한 지식에서 또 경험에서 어, 인간 스스로 오늘 제목에 나온 어떤 Hope of Future 희망이라든지 미래를 한 단어로 하자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능력이 있, 있는가? 인간 스스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해, 해보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그것이 무슨 뭐, 연인 관계이건, 뭐, 우정 관계이건, 그리고 인간의 모든 그런 조직들, 그것이 사적인 조직이건, 비즈니스 조직이건 간에 처음에 대부분 우리가 어떤 희망찬 미래를 보고 다 힘차게 시작하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이제 살아남는 그런 관계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조직들도 그렇고, 처음에 그렇게 으쌰으쌰 했던 만큼 잘 진행이 되는 조직이 많지가 않죠 사실 어... 쉽게 얘기하면 정말 영원한 조직도 없고 영원한 관계도 우리 인간들이 만든 어... 그런 영원한 제국도 없잖아요 예. 지금도 어떤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어... 미래학자들조차도 그것을 딱 옷을 박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또 저희가 점점 기술의 발달로 어느 시대보다 빠른 변화가 있는 시대에 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어, 제가 다큐멘터리 보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봤던 인상적인 다큐멘터리, 희망적인 다큐멘터리는 아니에요.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지방에 있는 지역 방송국들 중심으로 다큐들을 만들었는데 뭐 공중파에서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것을 보면서 아참 절망적이구나. 예, 지방에 뭐 하다 못해 저희 카페 에 이제 저희 카페가 홍대 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홍대생들이 알바를 많이 했는데 홍대생들은 이제 신촌 쪽에 있는 학생들이 알바를 많이 하는데 어 이제 지방에 집이 있는 친구들이. 방학 때 이제 갈등을 하는 걸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어 뭐 지방도 무슨 굉장히 그 시골이 아니고 부산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어 지역 지방에 있는 큰 도시들임에도 이 서울만큼 뭔가를 자기 분야에서 배울 수 있는 전문적인 학원이라든지 그런 모임들이라든지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데 서울에 있자, 있다 보면은 방도 있어야 되고 뭐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뭐 학비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또 많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렵게 이제 알바를 더 하면서 서울에서 이제 지방에 집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어, 뭐 대학생이 아니라도 그런 뭐 직업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나 어쨌든 그러니까 서울에 밀집돼 있다는 거죠 그런 어. 그 지방 소멸 그 다큐를 보니까 수도권의 대부분의 대기업들 좋은 일자리들이 안정된 일자리들이 상당 부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방이 소멸화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음뭐 음. 뾰족한 수가 없을 거라는 좀 절망적인 미래를 예측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많이 다들 들으셨을 텐데 제 신생아의 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떨어지다 보니까 뭐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는 어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노동인구가 급격하게 줄게 되고 어 그렇게 되면 어 역시 어 밝은 희망찬 미래에 를 예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굉장히 점점 희망찬 미래에 대한 낙관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는데 이 카운터펀치가 전염병 코로나를 또 코로나가 제일 셌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사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진짜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느끼기 전에는 어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어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코로나 이후에 전염병이 다시 안 왔으면 좋겠지만 어떤 전문가도 전염병이 이제는 끝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한 사람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아마 우리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도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크고 작은 코로나는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접하게 되고요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변형된 음 다른 더 강력한 것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 종종 듣게 되고요. 우리가 그런 피부로 느끼는 분위기가 있죠. 아 이제는 그런 전염병이라는 것이 어, 같이 뭔가 영어로 live with it이라고 그러는데 같이 우리가 we have to live with it. 네, 그런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대기업이든지 정부든지 각 나라의 어떤 브레인들이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 빠르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개인들도 아마 고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음 어쨌든 인간이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그 밑에는 사실은 인간의 개인이나 어떤 조직의 욕심이 굉장히 사실은 그런 큰그 자제력,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긴 해요. 예, 뭐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나 그런 사건의 그런 이면을 보면 그렇고요. 어, 그 그러니까 통제력이라든지 그런 게 약해진다는 거죠. 어떤 욕심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뭐, 코로나도 인간이 자연을 예,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은 어떤 그런 진단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자연을 인간의 욕심에 마음대로 정말 컨트롤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컨트롤 당하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속에, 상황 속에 우리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 개인의 욕심, 잘못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시간과 그런 컨트롤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 속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제가 다큐를즐 다큐멘터리 같은 걸 즐겨본다고 그랬는데, 음... 뭐 의학 다큐멘터리 그런 걸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서구권을 중심으로 뭐 서구권에 우리는 뭐 좋은 유명한 의대들도 있고, 뭐 학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서들을 뭐 많이 참고하고 그쪽으로 유학도 많이 가시는데 실력 있는 분들이 서구권을 중심으로 의학이 제 빠르게 발전하니까 인간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이 증진되고 병이 사라지고 이런 것을 굉장히 자신하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희망에 찬 전문가들의 인터뷰들을 제가 그런 의학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최다 사망자와 확진자 수를 계속 내고 있는 연을 갱신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서구권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아음 아, 그렇게 자신했었는데 그렇게 전문가들이 자신했었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뭔가 아 보는 사람 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저도 아 그래? 어, 그러면 나 진짜 100세 넘게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니겠는데 오 그렇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백세는 고사하고 이 바이러스 하나도 컨트롤 못해서 정말 휘청되는 그 서구권을 보면서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어... 결국, 최... 결국 이런 질문에 다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이냐? 최종적인 컨트롤은 누가 하느냐? Who is in control? In control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예. 어, 성경에서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God is in control. God is in control. 그분이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분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못을 박습니다. 어, 다행히 그 하나님이 어, 사랑의 본체이신 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어,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 예레미야는 어, 그 당시에 하나님이 택한 어, 그 민족이라는 유대 유다의 그런 처참한 멸망을 예언해야 되는 그런 메신저로서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고, 굉장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미래, 희망찬 미래를 예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 예언을 한 거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예. 어, 이 말씀을 제가 오늘은... 그 어제는 아니고 며칠 전에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계속 일상 속에서도 그를 떠올려서 암기하고 예. 어...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음, 그러니까 예레미야 얘기를 좀더 하면요. 예레미야의 그 절망적인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에도 어, 그리고 유다가 그 예언대로 정말 처참하게 어, 멸망하잖아요 이방인의 손을, 손에 의해서 예. 그러나 성경에 그루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음,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어, 하나님과 신과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목숨 걸고 유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사실 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준비된 사랑, 오늘 제목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희망과 미래가 있다고 확언을 하시는 거죠. 인간의 가장 확실한 사실은 태어났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먹는 거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음, 제가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할머니가 즐겨 먹던 음식들이 있어요. 뭐, 메뉴들을 제가 여기서 낱낱이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음식들을 먹다 보면, 어, 뭐 예를 들면 할머니가 이제 이가 많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가 굉장히 불편하시니까 그 순대, 이렇게 물렁물렁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다드리면 굉장히 맛있게 드셨습니다. 뭐제 기억 속에서 그래서 가장 이제 순대를 할머니 많이 같이 먹다 보니까 맛있었던 그런 기억들. 순대 먹을 때 할머니 생각날 때 간혹 있어요.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지만 어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순대를 먹고 있는데 간혹 먹지만 어 같이 드시던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구나. 어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예,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측근 이렇게 어, 당연히 그곳에 있어야 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뒤에 느끼는 그 묘한 감정이랄까요. 예. 인간의 가장 확실한 것이 태어났다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병이건 사고건 예, 노안이건 간에 음, 이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과 미래, 희망찬 미래는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동안이고요 참이 세상에 대기하는 희망찬 미래가 참 위태위태합니다 예. 위태위태해요 예. 요즘 시대에 안정된 직장이 어디 있으며 예. 제가 대기업에 다니는 그런 직원들에게 영어를 오랫동안 지도해 오고 있는 또 저의 한 가지 조합이 있는데 그들 중 누구도 내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못본것 같아요. 예. 어... 또뭐 자영업은 어떻습니까? 자영업은 어떻습니까? 다영업더 힘들죠 사실. 예. 제가 좀 카페라는 자영업을 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영어 가르치는 게 진짜 백배천배 100%, 쉬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좀 오랫동안 또 했으니까. 어... 참 그래서 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우리가 뭐 투자 이런 안내 저한테도 알마다 정말 정말 조금 과장하면 수십 통의 문자와 카톡이 옵니다. 요즘 주식이 굉장히 주가가 뭐 주식 시장이 난리 라면서요 그래서 그거 투자라고 자기가 막 성공했으니까 합류하라고 어~ 뭐 모르겠어요. 호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을 보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뭐 그게 얼마나 언제까지 계속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알지 않을까요? 올라가는 호환기가 있으면은 떨어진다 했다는 거는 뭐, 모두가 사실은 마음속에 이제 알고 있겠죠. 예. 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여튼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희망찬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말래도 다양한 모습으로 모두가 뭐 하고 있겠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어, 어떤 어 정말 지존의 존재 창조의 주인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신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와 희망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어, 그분께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그분에게 돈을 내라 이런 것보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예, 그분과 그대 말씀을 욱상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동행하려고 정말 시행착오 하더라도 계속 영어로 keep trying이라고 그러죠 계속 시도해보고 어, 그것이 뭐 투자겠죠 예. 또뭐 아름다운 하나님이 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일이 있다면 뭐 내가 돈을 당연히 거기에 기꺼이 낼 수도 있겠고요. 예. 어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음... 다 제가 준비한 거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예. 음 네. 오늘 요즘 하여튼간 그 암기하는 이 말씀 에도 영어성경 하루에 하나씩 이제 암기하려고 그유버전이라는 앱,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라이프처치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이미지도 요즘에 새로 좋은 그쪽의 디자이너들이 어, 무료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신 것 같아요. 예. 아름다운 이미지에 또 다양한 성경 번역본으로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 암기하도록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는데 저도 그 수혜자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거기에서 한 이미지를 올릴 거예요 저도 뭐 지금 이거를 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음그 영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한테 진짜 비타민 수액 주사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래서 저도 늦은 시간에 주로 늦은 시간에 녹음하는데 어. 완전 레귤러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자신있게 미래를 준비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확신에 찬이 세상의 주인의 이 컨트롤과 약속이 정말 더 깊은 울림이 있고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약속을 저나 여러분이랑 함께 붙잡고 굉장히 절망적이고 암울한 분위기 속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침몰되지 않도록 어, 함께 말씀을 붙잡고 서로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음그 와중에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에게 어 절망 속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희망의 이유를 이야기해 줄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 채널도 그런 사람에게 들어보라고 네, 예, 초신자들이 들으면 좋겠는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교회에 상처받고 떠났다든지 예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해주면 더 도움이 될 거란 생각도 듭니다 예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